출근하겠습니다. 음. 저희 시청은.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머리컵을 <웃음> 아,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나어떡니다 머리컵 보요 저희 추억탕 <응. 웃음> 저희 이제 밥 먹고 카페가서 텀블러에 받아서 마실 거예요 메뉴 정해주세요 아 이거 네. 아이스 안장님 카드를 썼요 텀블러에 다 담아주세요 어떤 거를 텀블러에 다가져가네개다 텀블러에 따로 아이스를 네. 이스를 어디다 아, 아이스를 아이스 <웃음> 지금은 공공용 분필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시청 지하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품 다 관리하고 있고,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 그 저희 휴지도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동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이나 뭐 부서에서 가로청소나 뭐 사업시에 필요한 쓰레기들 이제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전해주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꿀팁 세가지첫 번째,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쓰레기 배출 방법입니다. 달걀 껍질, 파인애플 같은 딱딱한 과일 껍질은 일반 종량제 봉치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다만 수박 껍질은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주세요. 두 번째,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입니다. 의왕시는 내립용 및 소각용 마대를 20m짜리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각용 마대에는 의류 및 섬유,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류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리배출 방법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리배출 마크 확인하기, 둘째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썩지 않기.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깨끗한 의왕시 만들어 가요 선생님 네, 저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시켰는데? <웃음> 좀 늦나봐요 어,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규 때만 할수 있는 경험이라서 뿌듯했고 습니다네 그러면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